우와. 어, 오, 민호 민호 시원해요? 네. 진짜 시원하다. 대박. 야, 이거 진짜 시원하다. 대박. 오. 어깨는 자, 움직이지 않고 오. 고개만 왔다 갔 해. 시원하니? 어깨 움직이지 마. <웃음> 이게 뭐야? 어깨 <그게 웃음> 뭐야? 어깨 <웃음> 그대로. 목만. 그렇지. 목만. 좋습니다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오케이. 전해. 네. 목만. 그렇지. 아 좋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우와. 우와. 우와. 아. 민호는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인다, 야. 진짜, <웃음> 진짜 시원하다아 와, 너무 시원하다, 근데.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왼발가락 세우고. 와... 왼발가락 세워서 옆으로 밀어세요 와... 자, 와. 그 지점 그대로 밟아서 오른발 그, 세우고. 와, 시원하다. 시원하다, 시원하다. 와, 이게 진짜 대박이다. 와, 진짜, 진짜 대박이야 와... 와... いやいくらったこれ<笑>